이여맨 로블록스 어 여기가 어디지? 어! 어! 어! 내가 고기가 되었잖나. 어, 여기는 어? 뭐야? 어! 어! 어! 어! 리아야, 너 스팸이 됐어. 어! 내가 맛있는 햄이 된다니 어, 이럴 토, 수가! 네가 통조림이 되다니. 아니, 미호는 안이 아, 되어버렸어 어? 내가 치킨처럼 보여? 안돼 아무래도 우리 이상한 정육점에 우리가 갇힌 거같아 어? 아 어... 저 미친 정육점 아저씨를 피해서 도망쳐야 됩니다 와이 사람 완전 고기 같아 <웃음> 그러면 우와. 우리 계속 여기에 남아있으면 이 아저씨한테 저 무서운 칼로 호되게 혼나는 거야? 아니 그거 그, 그, 그치 고기가 돼서 우리도 이렇게 팔리는 거야 이거는 아무래도 그냥 고기가 아닐 거야, 분명! 로블록스 친구들로 만든 고기일 거라고! 엄멍! 어머나! 종금전까지 맛있겠다라고 생각한 나를 반성할게! <웃음> 아저씨가 방귀를 뀌어! 아 이거 리아 고기는 맛 없어졌다 얼? 어쨌든 애들아, 빨리 여기 탈출하자! 좋은 생각이야! 난더 이상 죽을 수 없어! 어 여기 냉장고인가 봐 냉장고 미애는 벌써 고기가 돼버렸어 오 시원해진 스팸 맛볼래? 아니 스, 근데 스팸은 안 살려도 좋잖아 그치? 맞아 뭐야 이빨인가? 아니지 여맨이 고, 너 이빨인가 봐 고덜뼈 이빨 아니야? 고드름이지 고드름 냉장고잖아 오오 음. 빨리 와이 고기들아 오 <웃음> 너무 어? 폭력적인 말이야. 얼음이다 얼음. 오. 얼음. 얼음입니다. 근데 얼음. 좀 신기하다. 스팸하고 얼음하고 같이 있으니까. <웃음> 그러네. <웃음> 스팸은 냉장고 안 넣어도 안 상하잖아, 그렇지? 오. 응? 오 고기다. 아 고기다. 고기를 피해가야 되나봐. 어 역시 오. 그럴 줄 알았어. 아, 그러네. 오 빨로. 아, 아, 아, 아, 여기를 갖추면 우리도 이렇게 고기가 되는 거야 애들아 야 이거 고기 딱 다짐하는 거네 와 아, 무서워 야. 많이 아! 애들아! 오! 오, 오. 여빈아! 나 먹기 좋게 잘려버렸어 드디어 한 입에 먹을 수 있겠네 무서워! 이거 이렇게 빨라! 으! 짜! 아 세상에! 나 먹기 좋게 잘려버렸어! <목소리> 내 페이터는 먹기 좋게 잘리지 않아도 돌돌 말아먹으면 된단 말이야! 너 정말 잔인하구나! <목소리> 야이 아무래도 이 정육점은 좀 이상한 곳이긴 하다 맞아 보통 곳은 이건 아니라 뭐지? 뭐야 이거 속가 있는데? 꼬들이 갇혀 있네 어.. 안녕. 고기가 어, 넘어갈 된... 수 있나? 어, 우리 길을 잘못 온거 아니야? 아니긴 해? 아닌데? 아닌데? 흡! 넘어갈 수 있나 본데? 아 나, 어? 어? 어? 어? 넘어갈 수 있네. 흡! 아 소드라 미안하다. 너네들 고기가 되는구나. 어? 하지만 너네들 진짜 맛있. 오. 아! 허 됐다. 흡. 아 여민이는 자. 소고기를 좀더 좋아하나? 아 소고기 좋아하지 난 돼지고기가 더 좋던데 아그 소고기를 소고기는 버리껴도 맛있어 알지? 맞아 그리고 소는 버릴 곳이 없어요 소허도 맛있어 우설? 아 우설 우설이라고 부르거든 소를 그 부분도 똑똑하다. 부드럽고 아. 맛있다고 하더라고. 이거 한 번에 떨어질 수 있겠는데? 아, 아니야. 안 돼. 아. <웃음> 내가 그렇게 죽었어. 근데 아무래도 이 점육점. 소고기에게 무슨 장난을 치나 봐. 어, 소, 소가 우리 쳐다봄. 오 어, 무서워. 오 어, 무서워. 쳐다보지 마. 눈이 왜 저래? 절대 이 점육점, 이 미친 점점에다 팔려고 할순 없지. 나도 탈출한다 오케이 맛있는 소네 아무래도 이소 눈이 없어 눈이 뒤집혔어 나 때문에 이소 아무래도 이상한 걸 먹이는 것 같아 이 핵같은 걸 먹이는데 어떻게 소가 맛있을지 됐다 이겨면 mean? 점프? 유후 <�acher> <뮤> 난도착했다고오 <도쪽> 어! <뮤> 어, 세상에 넌이 종류 종에서 못나가겠구나 아, 이렇게 종면 되네 맞아 <웃음> 미류녀류 어떻게 올지 궁금한걸? 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타네종 사람들한테 다리가 뜯기지 않을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 꿀꿀이다! 이거는.. 어? 미호다! 헐. <웃음> 헐~~ 헐~~ 헐~~ 이거는.. 돼지조금통이야 돼지조금통 어떻게 이거.. 뭐? 돼지조금통이지 이게 뭐야 이게.. 그 이건... 유튜버 돼지조금통님? 아 그거 말고 안녕하세요 <웃음> 아, 이거는... 안녕하세요 이거는.. 내가 보다 맛있는 고기는 아닌 것 같아 왜? 어 <웃음> 뭐야 이거.. 사출이야? 잠깐만 아니.. 탈출했나 우리? 그런 거야? 어, 저기 집이 있어 오 탈출인 거 같은데? 드디어 우리가 탈출한 거 같아 와 이제 살수 있어 얘들아 부럽다 우리는 이제 정육점에서 판매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임 갔더니 막 고기에서 구워 먹는 거 아니야 우리? 헐 저기 불판인 거임? 예? 오케이. 불꽃길. 휴. 야. 오케이. 불꽂길 야. 야, 살했다 우리. 난 누군가에 점심 식사가 되지 않았어. <웃음> <웃음> 야하, 아깝다 너. 내가 말 들어갔는데 너 비비큐 될 거였대. 황금 올리브. 어. <웃음> 자 어쨌든 이렇게 고기가 된 친구들이 정, 미친 정류점에서 탈출했습니다 아 누군가한테 먹힐 뻔했는데 다행이야 근데 우리 냉장고에서 탈출했으니까 상하는 거 알지? 어? 우리 몸에도 다시 애매... 들어가야 돼 근데 리아는 안 상해 통조림이라 어? 부럽다 어. <웃음> 자 어쨌든 이렇게 정류점에서 탈출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띵 안녕